이 책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지냐 면요이 책으로 이어져요. <웃음> 조금 전에 이제 데모테크의 결론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쓰여진 책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홍춘욱님입니다. 이분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또,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분이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디폴레 전쟁, 이런 등등으로 굉장히 이분의 내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통찰력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을 자주 보고 있고, 이 책의 이 페이지인데요. <웃음> 잘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국의 상위 10대, 상위 10%. 한국의 상위 10%의 순자산은 얼마일까 궁금하죠? 8억 7,500만 원입니다. 10억이 안 돼요, 순자산. 이 자료는 2019년도에 김낙연 씨가 지었던 그김낙연 씨의 어책 경제사학에 나온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개인자산 분포의 추정이라는 표에서 가져온 겁니다. 2019년 이 표에 여하 뭐 하면 우리나라의 순, 10%, 상위 10%의 순자산은 8억, 10억이 안 됩니다. 8억 7,500. 자, 8억 7,500을 순자산을 그냥 집으로만 가지고 있다. 내가 사는 집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주택연금으로 환산하면 나에 따라 다르지만 얼추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의 순자산입니다. 2019년 기준, 김낙년 씨의 자료 기준입니다. 의외로 상위 10%의 자산이 크지 않죠. 그런데요, 이 상위 10%에서 9, 8, 7, 6 <웃음> 카운트다운 하듯이 나중에 상위 1%, 상위 0.1%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1, 2년의 시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음, 이 부의 양극화가 훨씬 더 확장되었다. 왜 위기일수록 돈의 힘이 더 왕성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난 우리가 IMF 때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책도 여전히, 이 책에서도 여전히. 부동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데모테크 이야기할 때 조금 같이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집중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대도시 집중 현상 게 부동산이 앞으로 한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한국 전체의 부족 한국 전체의 부동산은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왜 저출산 고령화 등등 엄청난 지금 공급 특히 우리가 수도권 신도시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렇지만 대도시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도시의 집값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집값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이제 변수가 변수가 아무리 대도시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과연 메타버스 등등의 이런 재택 근무가 더욱 확장되면서 확장되면서 어, 지금까지 대도시의 집값 상승이 계속 지속될까라는 점은 저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 상당히 기본적인 책이에요. 어, 제 책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의 투자자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앞으로 역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홍준욱 박사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의 투자자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위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제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왜? 돈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 부어져 있는데 이 돈을, 돈은 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수를 잘해야 돼요. 회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하죠. 잘 회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테이프링이니 금리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투자시장이 <웃음> 발작을 일으켰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적절한 비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위기 국면이라면 주식매도 또 국채 채권투자의 밸런스를 잘 가져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주식과 글로벌 주식의 적절한 거 이게 환율, 환, 환율도 환율잘 활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스위치 전략 어 환율이 오를 때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돈으로 받고 있다가 또 한국 주 한국 자산이 오를 만한 것을 샀다가 다시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미국 자산을 옮겨 타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말처럼 뭐 쉽지는 않습니다. 홍준호 박사님은 다행히도 그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분이 물론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그것을 잘 맞추기는 힘듭니다. 이분 스스로도 요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잘그 스위치를 잘 했어요. 잘 해서 특히 이제 집 집을 활용해서 잘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변동성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국내 주식이 오르는 것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보다 미국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환율이라는 것도 기회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미국 주식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채 배당주 등등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기의 순간 그것들이 오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기에도 잘 담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또 이익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자산 배분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앞선 데모테크에도 마지막 부분에 결국 자산 배분 전략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제가 자주 올웨더 포트폴리오 올웨더 컨셉의 미국 ETF 분산, 글로벌 ETF 분산 이 이야기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런 컨셉의 상품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화 간단하게 보면 큰 걱정 없이 큰 고민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컨셉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불황에 강한 미국 국채를 챙기자. 국채는 미국 국채는 특히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입니다. 그 환율 변동을 그대로 내가 강달러 환율 어 강달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미국 국채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이자가 나오죠 국채니까 근데 이자보다는 위기의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큰 차익들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이게 미국 국채 투자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어, 그 기간을 음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예컨대 제가 볼게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말에 비해서 2020년 3월 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2019년 말에서 2020년 3월 말이니까 한넉달 정도 넉달 다섯 달 사이에 16.4% 상승 그때 주식은 엄청 빠졌었는데 국채는 16%나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음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가 오르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에 관한 두 가지 상황. 즉 채권이 떨어지는 거 채권 가격에. 즉 채권 ETF가 마이너스, 손실을 볼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때 금리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고 채권 가, 금리가 나쁘고 금 어,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등등 특히 몇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지 않더라도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가 위기라는 국민이 생기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즉어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은 금리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약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오르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인구는 고령화되죠 제조업 산업에 대한 고용 유발 개수는 떨어지죠 소비는 위축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저금리라고 보는데 어 그랬을 때 앞으로 변동성 등등을 생각하면 이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같이 가져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 국채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꼭 미국에 안 가도 한국에 상장된 ETF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또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이런 것들인데 가능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아예 미국의 ETF를 미국에 가서 달러로 하는 것이 낫, 낫겠다, 좋겠다 왜 그렇죠? 아까 달러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높여 한국 정시가 산다 이거 배당하는 거죠 또, 단순하게 지금 고배당, 고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고배당일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장사는 잘 못하는데 다른 자산을 팔아서 대주주의 쌈짓돈을 챙겨주려고 다른 자산을 팔아서 배당을 그 해에 많이 하는 기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쁜 기업들이죠. 그래서 배당 주식에 투자하려면 배당 성장률 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따라서 배당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배당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시간상 어이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대박날까요? 원론적으로는 뭐 그렇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삼성전자에만 올인하느냐? 이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근데 6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우량주에 투자했던 기업들 가운데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 기업을 항상 주목해야 된다. 즉몇개 기업에 지금 우량주라고 하는 몇개 기업에 몰빵해 두고 10년, 20년 기다리면 크게 낭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도 한국의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또 홍춘욱 박사도 이야기 합니다. 어, 왜냐하면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 기업들, 어, 이런 기업들도 핵심에 강한 한국, 뭐 수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 이 페이지도 상당히 의미, 의미가 있어요. 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시대,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우리 한국을 따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각계 전투를 해요. 옛날에는 이게 분업화되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본에서 주요 소재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그것들로 완제품을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의 역량으로 분업하면서 협업했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다 각계전투예요. <웃음> 중국도 반도체 굴기, 뭐 이런 등등처럼 또 2차 전지 이런, 이런 등등처럼 중국도 내가 1등 할 거야, 우리가 다할 거야, 이러고 하고 있고. 일본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소재 수출하는 것들 많이 위축됐고 혁신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도 바로 핵심할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의 각계 약진 성장은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굉장히 크고 미국도 굉장히 큰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든 또 중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분야든 같이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정말 작은 나라 수출로 묶고 사는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만큼 이제 한국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다라는 측면이죠. 어중간한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합니다. 돈 <웃음> 파는 가게 어, 서브 타이틀이 어중간한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브 타이틀이. 이 점도 어, 혹시 이제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고. 자, 여기 뭐 계속되는 이야기가 결국 분산해라, 어, 또 안전자산 좀 같이 가져가라, 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혁신국가, 여기 나오네요. 혁신국가 순위는 어떻게 평가할까? 볼론버그라고 예, 하는 유명한 그 컨설팅회사가 있죠. 이 볼론버그 통신. 여기에서 어, 2021년 세계 혁신국가 순위를 매겼는데, GDP에 비례해서, GDP는 서로 다 다르니까, 여기에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1등이 한 대한민국인데, 구체적인 세부 항목 보면, 연구개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기술 집중도, 연구자 집중도, 또 특허활동, 또 생산성, 이런 등등을 뭐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종합점수를 매기는 건데, 예컨대 특허 활동을 보면요. 특허 활동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물론 국가 규모를 조정해서 평가한 겁니다. 숫자 단순하게 특허 건수로 보면 중국이 세계 1등인데 중국과 한국의 인구나 이 국력을 비례해서 따지면 감안해서 어, 따지면 한국이 세계 1등이라는 거죠. 다른, 청,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서도 한국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세계 핵심 국가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혁신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기업이다 힘든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버벌 붕괴 우리가 이야기를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만장일치의 위험 만장일치의 위험이 생겼을 때 이게 버벌이다 만장일치는 뭡니까 누구나 지금 현재 주식은 굉장히 좋다 더 오른다, 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동의할 때거품은 터진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모두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많은 세계의 투자들, 거장들도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반, 또 그렇지 않다,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절반,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식은 더 아직은 버벌이 붕괴되지 않는다. <웃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만장일치로 어, 만장일치 위험은 지금 아직은 아니다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직 버벌이 터질 때는 아니다 어, 그런 생각도 어, 해보는 거죠 결국 이 책도 이 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자산배분입니다 자산배분 자산배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산배분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 무엇이라고요? 한쪽에는 원금이 배당은 없더라도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원금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위험자산 예컨대 우리가 테크 기업들이죠. 또 한쪽은 원금은 잘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기업들 그 대신에 안정된 기업이니까 이자를 주는 그것이 꼭 배당 주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권 채권과 주식은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떨어지고 또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은 오르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또 달러자산이라는 것원화자산이라는것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음,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사실은 뭐 데모테크가 온다 이책권 조금 참고가 되었고요 또늘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정보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거고 조금 호흡을 길게 좀 폭넓게 장기적인 안목에 또 우리의 자산에 우리는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돈을 잘 지키면서 돈을 따박따박 불려나갈 수 있을까? 그것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책을 1번으로 어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여기서는 기본 풀러서또 조금 어, 글로벌한 시각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메타버스의 시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떤 투자에 적용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앞으로 창창한 몇십 년을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첫째, 돈이 안 들고 <웃음>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또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어린 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핫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누어 봅니다 또 메타버스, 어, 그 데모테크가 온다 이 책은 당장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또 참고하면 좋겠고 또 앞으로 1, 2년 지금 계속 변동성 있는 기업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나을까, 조정을 관리하면서 내 투자자산에 조정을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나을까라는 그런 판단. 그 다음에 어 깊이 있게 어떤 좀그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좋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제 책도. 어,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 제 책이 왜 갑자기 <웃음> 최근 들어서 역주행을 할까 <웃음>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 책들 때문이더라 함께 보면 좋을 책들로 제 책이 추천되면서 어, 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 책을 포함한 네권의 책이 음, 지금 여러가지 변동성이 많은 이 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늘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